영상 을 시작하기 전 안녕하세요 일사멜입니다이 영상은 게임 델타룬의 챕터 2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고요. 델타룬 챕터 1을 플레이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영상을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. 델타룬은 어, 게임 특성상 스포일러가 아주 위험한 어,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. 챕터 1과 2는, 어, 무료로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, 이제 챕터 1은 한글 번역까지 되어 있으니까, 바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추가로 약간의 언더테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다던가. 진짜, 진짜, 플레이 해보실 생각이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, 이제,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은 물론, 관련 내용을 아예 찾아보지 않고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시작합시다 야, 멋있어 이거 미쳤어 간다! 간다! 미쳤다 이거 델타르 아하.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멋있어 미쳤는데 이거? 원타일을 할 수가 있고 난전에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고 일본어랑 이렇게 영어를 지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챕터 1에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갈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진행될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내 이름 또 정해야 되는구나 아 뭘로 할까요 심플하게 일어났는데 검을 발견했고, 너 no! 이러고 있어. 좀토리아 목소리인데, 왜, 왜, 왜... 아, 이거구나. <웃음> 갈까? 오케이, 갑시다. 왜차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, 어 왔어. 어허. 1 4 2쪽으 있고, 어... 페이지 141쪽 읽어볼... 사람? 뭐 이런 거갖 같고 아, 아. 아. 환정이죠 <웃음> 뭐 그리고 뭐야 아 음.. 그렇네요 뭐 그냥 전체 수업시간 동안 다잔거야 뭐야 <웃음> 너너너너할말 너 있니? 할말 있니? 모르겠다 이렇게 끝내고요 오오나오 음, 수업시간은 음, 음. 아,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? <웃음> 시체처럼 자고 있었대 음, 음, 음, 음. 그니까 이제 어? 어제 일어난 일이 진짜로 일어난건지 또 혼란이 있는거야 쟤는 응. 응. 아이 끌고가고 있잖아 저 미친 응. 응. 없을것 같은데 아무것도 <목소리> 뭐라 할까 어떻게 가자? 뭐 대체 어떻게 됐네? 대체 어떻게 됐네? 변명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을 각이거든. 어? 와 대체 와. 아예 다른 세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마 저번에 왔던 데랑 잠시만요. 어, 일단 같은 데인 것 같죠? <웃음> Here we are 여기는 <웃음> 와. 렌서 랜서. 랜서가 어디있고 다 어디간거지 음. 이스트? 이스트가 어디야? 다시 가라고? 와야 다시 갈수 있어? 오! 여기였냐? 여기 아니고. 여기서 한 다음에, 뭔가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 같죠? 여기 있는 거를. 뭐, 어, 다 가져오는 거 하는 거 같죠? 아이씨! 센즈 <웃음> 핫도그 생각나네, 진짜. 아, 왜 저렇게 들어가냐고! <웃음> 어... 아 맞아 저는 떡밥이 있었거든 저는 떡밥이 있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바로 됐네 돌아보자보자어 음. 돌아보자. 뭐가 많 오케이. 일단은 위로 올라오시다 안녕. 아, 여기서 다할수 있는 거야? 오, 좋다. 세이브. 파일이 여러 개가 있고. 어 괜찮네요. 되게 UI가. 많이 바뀌었어, 진짜. 챕터 1 때랑. 챕터 1에서 이어수하면 챕터의 아이템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? 아, 그럼 챕터 1에서 이어서 할걸 그랬나? 아, 근데 챕터의 세이브 파일 어딘지도 모르는데. <웃음> 자, 일단은 진행해봅시다. 다크월드가 사라지고 그냥 일반 교실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는 걸까? 이 라이세이 저 아스리엘같이 생긴 놈은 그 방에 있던 물건들을 다 가져오니까 이제 그 물건들이 쨰네로다된 거잖아 여긴 뭐하는 세계인 거야 대체? 만 다른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도 여기서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사람이 이제 괴물이 되는 거야 아무튼 그저 라이세이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저런 거 물건을 가져오면 은 애들이 다 나오는 건데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도 라이세이는 계속 있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 원주민이었어. 일단 추측하기로는... 추측하기로는 일단 여기 원주민이잖아. 쟤는 근데 어떻게 있는 건가? 뭐, 모르겠네. 일단은 어째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아... 쟤, <웃음> 쟤는 왜 여기 있는 거야? <웃음> 어. 내 방이야. 어... 난 파랑색 좋아하는데 잘 됐다. 근데... 근데 왜 저거 부동색이니? 아이씨 아, 아, 아, 아, 아. 핑크핑크하게 만들어놨는데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? <웃음> 보자 <와. 웃음> 뭐..뭔소리야 뭐, <웃음> 침대 <웃음>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볼까요 한번 다 간다고? 왜왜왜? 왜? <웃음> 어, 간다 아이고. 아이템 키배토리에 뭐야 이거? 랜서 아니 저 밑에서 놀고있자고 <웃음> 밑에서 놀고있어 둘이 <웃음> <웃음> 아야뭐 <웃음> 음. 없네요. 오케 뭐야. 오케이. 아. 모두가 사라진 건가? 쳇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왜 저기야 이번에는? 왜 저기인 거야? <웃음> 야,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, 왜, 왜, 왜 저기야? 아, 뭐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.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가 전, 전개될 전것 같죠? 지금 보면은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? 이번엔 또 어느 세계로 떨어질지? 오! 이번엔 또 아예 다른 세계! 봐봐! 아예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걸로 낫네요 아마도